안녕하세요. 데니스입니다. 아크 2에 관한 소식을 좀 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아크 2. 저번 영상에서 1월 31일이라고 알려 드렸잖아요. 그모 뭐 사이트에서. 그런데 이 아크 2가 내년 1월이 아니라 더 딜레이 될것 같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제시라는 와일드카드 아크 어드민입니다. 자 와일드카드 스튜디오에서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지금 뭐아크2에 관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데 아트 뭐 이런 테크놀로지 뭐 리디 3d 아트 이런 글을 올린 걸 봐서는 지금 아크2에 관한 프로그래머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돌리라는 와일드카드 친구도 한마디 거들었어요. 아크2 플레이에 관해서 자기도 많이 기대를 하고 개발자들이 열심히 준비 중이다 지금 이 글이 12월 17일날 올라온 건데 아직도 준비 중이라고 하면 아마 1월달에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이 게이밍 어워드에서도 아크2에 관한 소식들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애니메이션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아크에서 즉 아크2 관한 소식들을 하나도 올리지 않고 있어요. 아마 지금 아크2가 약간의 좀 딜레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개발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매니저들을 모집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 보면 아크2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직 정확한 날짜 나오지 않았고 아크2가 딜레이 될것 같다는 소식들을 좀 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왔고 다음에는 정확한 또 다른 아크 소식들에 관해서 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